자 저번 시간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저번 시간에 많은 고난이 있었죠 일단은 지금 나무가 부족해 가지고 여기 있는 거다 벌먹을 시켰고 두번째, 트레이딩 컴페니 있죠 이게 좋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필요한 자원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제가 돈을 수급하는 방법을 최대한 빠르게 알아내서 지금 돈이 많이 벌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일 없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뱅크가 있죠. 그래요. 이 뱅크가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주택들이 있죠. 나중에 이 레벨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돈은 더 벌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유가 있을 때 이쪽도 건설을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언제 어디에서 건설을 할까요? 일단 와이드 카드로 뱅크를 고른 다음에 자 거리가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해보고 거리가 닿는다. 이쪽에다 지어야겠죠. 아니면 여기다 지어도 되고요. 음, 근데 문제는 지금 거주 공간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긴 좀 미안해요. 지금 없애긴 미안하니까 다른 데에다가 좀 확장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지시를 내려놓고 자 이쪽에 건설에도좀 상관은 없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좀 지어놓을게요. 거리가 낮죠? 좋아요. 이쪽은 하나만 더지면 되고 여기도 이쪽에 좀만 더 지으면 될것 같긴 해요. 자 이런식으로 지워놓읍시다자 우선 순에 올리고 자그 다음에 중간에 먹을거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먹을게 여전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식으로 베이커리를 많이 만들었죠. 많이 만든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밀가루 포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만한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식으로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주고요. 반대쪽 이쪽도 제가 베이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베이커리를 좀만 더 만들어줄게요. 한번 돌리고 인더스트리 말고 음 말고 어허 베이커리가 안나오는구나 음왜 안나올까요? 일단 다음 턴에 구입을 할게요. 한번 더 돌리고 오호, 이번에도 안 나오는구만. 어, 다음번에 애용할게요. 자, 그러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라이브러리가 없어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요? 라이브러리 없죠?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한번 지어볼게요. 자, 필요 없는 거 정리합시다. 자, 일단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구한 다음에 사실 이쪽에다 짓는 게 답이긴 해요. 그쵸? 일단 이거를 없앨게요. 지금 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없애도 될것 같아. 자, 미안하지만 빠빠. 그 다음에 라이벌이 여기서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나중에 이쪽에다 뱅크도 같이 지을 겁니다. 됐어요. 자 우선순위 올리고 이러면 연구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하나 더 없앤 다음에 나중에 뱅크를 하나 만듭시다. 아 제가 원하는 게두개 나왔죠. 하나씩 구매를 할게요. 자 우선 베이커리 하나 더 짓고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을게요. 이쪽에 밭을 지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아니지. 여기다 짓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여기다 하나 짓고 그리고 베이커리 하나 더 지을게요. 여기 있죠? 이거 하나 더 짓겠습니다. 됐어요. 자, 콤보 3이니까 생산 속도는 기본적으로 15% 플러스가 돼요. 괜찮죠, 꽤나? 그리고 난 후에 또 건설해야 될게 있어요. 자, 지을 수 있는 거 지어보고 노직틱 오피스 이런 것도 나중에 이쪽에다 짓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다 지을까요? 음... 아 이거 위치 좀 바꿉시다 이거를 없애고 얘를 가운데다 짚고 아이고 잘못 지었죠? 자 이녀석을 에렇길 생겼네요 자 이거 먼저 없앱시다 됐고 로직틱을 가운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베이커리를 하나 더 지을게요 자이러면 완벽하죠? 자 우선순위 올릴게요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로 이렇게 찍어 놓을게요 그리고 또더 해야 될게 있어요 자, 한 바퀴 더 돌립시다 돈이 많으니까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서 풍찰 하나 얻을게요. 왜냐? 생산속도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여기 이쪽을 올려도 되는데 거리가 안 닿죠. 하하 어찌하면 좋을까 이가운데다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 자 판단을 합시다. 자 이거 없애고 이쪽에다가 풍찰 지을게요. 그리고 길을 막 연결합시다. 한네칸 정도 남아있으니까 이 사이에다가 건물 건설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됐어요 완벽하죠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또 베이커리 만들던가 그렇게 할게요 한번 더 돌리고 베이커리 또 나왔죠 자 아쉽게도 이쪽은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다른 쪽에다 지을게요 참 다행인건 얘는 그래도 친화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이쪽에다 지어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하나 지을게요 이렇게 놓고 상황을 지켜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쪽에도 마켓을 만들긴 해야 됩니다. 저희. 자 마켓이 있나요? 어우 딱 나왔죠? 잠깐만 길을 좀 조절합시다. 이쪽은 이렇게 길을 만들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를 좀 끊어야 돼요. 끊고 마켓을 안에다 집어넣으면 완벽하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할게요. 됐어요. 또 우선순위 올리고 이제 나무가 점점 부족해질 겁니다. 그러면 상한선을 좀 올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600될 때까지 수입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될 때까지 수입을 시킬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효율성 당연히 올려야죠. 중요합니다, 이런 거. 어디 보자. 석탄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네요. 다음 턴에 차콜 버너를 좀 여러 개더 구입합시다. 그리고 이런데 나무 자라면 자, 벌목을 시킬게요 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될게있어 이쪽에 마을이 있고 이쪽에도 땅이 있는데 음... 이쪽에 있는 땅을 쓸까 말까 좀 고민이에요. 사실 원래 대로라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원석만 수입하고 있는지라 굳이 오버에서 위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쪽으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게요. 자, 브릿지를 만듭시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일단 열매가 없는 나무들 다 없앨게요. 헉, 다 해당되는 건가? 아마 그런 것 같죠? 여기도 베버립시다자 다운그레이드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거 이제는 서비스 건물에 좀 신경을 쓸 때가 온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한 바퀴 돌리고 와이드 카드 있죠? 와이드 카드 선택한 다음에 지금 럭셔리 티어 중에 필요한 게 있고 안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부족한 것들 먼저 찾아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의자 먼저 좀 챙겨줍시다 아니 캔들메이커를 쓸까? 근데 캔들메이커를 쓰기에는 지금 천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 내비두고 자 저희 레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가구밖에 없죠 가구 자 퍼니처 워크샵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다 지 생각 없어요 자 이렇게 지어줄게요 됐어요 돈잘 벌리고 있죠 별일 없습니다 자, 이것저것 원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예요. 좀 기다리면 될것같아 자, 여기 벌목하기 시작했죠? 그 한동안 또 나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차콜번업나 그런 것만 좀 신경을 쓰면 돼요. 먹을 거하고. 아, 어, 먹을 거 여전하네요. 좀만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데? 자, 빠르게 만듭시다. 그래야 이런 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애매하죠. 세율을 정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세율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좀더 효율적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또 과거 레벨로좀 되돌아 봅시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거는 정복할 때 영토 확장할 때 필요한 건데 급한 건 아니죠. 그냥 테크 트릴 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택수 조절 하는 거 이거 먼저 합시다. 극장 생기니까 애들이 너무 행복해 한는데자 일단 이쪽에다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이것도 좀 커가지고 집을 한두개 정도 없애야 될것 같아요. 음. 이거 위치는 나중에 좀 재고를 합시다. 재고를 하고. 급할 때 작업을 시킬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죠?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고, 효율성 올리고. 됐죠? 아, 이렇게 해놉시다. 자, 이렇게 해놓읍시다. 자, 효율 올리고. 먹을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저기 아이고, 다운그레이드 는 많이 되고 있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자, 이쪽에다가 집을 좀몇개 만들고. 여기도 나중에 마켓이라던가 그런 건물들을 좀몇개 지으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도구가 많이 필요하죠? 음 뭔지 알것 같아. 자 이거 먼저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업그레이드 시킬까 말까? 인풋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거 쓸만할 거예요. 여기는 어때? 인풋을 줄여주는 게 있나? 없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인풋을 줄입시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철을 좀 수입을 할게요 트레이딩 컴퍼니를좀 찾아보겠습니다 없구나 한번 더 돌릴까 말까? 돌릴게요 에헤이 원하는 게안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스톤을 아이론 오어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 그래 알고 있다 생산할 때까지 좀기다립시다자 그리고 여기 벽돌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수단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합시다 아직까지 페이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좀 기다리고 이제 먹을 거하고 사치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 자이두개구입 구입합시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베이커리 저기는 만들고 있을 테고 이쪽에 베이커리를 또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흠한번더 돌리고 원한 게 없죠. 아차 콜번호 나왔어요. 이거를 여기다 지어야 됩니다. 또. 너 어떻게 지었지? 얘좀 돌려서 지어야 될것 같은데. 나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짓고. 레벨 올리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도 우선순위 올립시다. 도구가 모자르다고 난리가 났으니까 좀 속도를 올릴게요. 빠르게 생겨나고 있죠. 이것도 가공시킵시다. 자또 건물이 하나 나왔죠. 베이커리. 우리에겐 베이커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 아이도. 일단 이렇게 찍고 자, 우선순위 다 지정합시다. 콤보 3이니까 기본적으로 15% 효율성이 증가하죠. 열심히 빵을 만들어야 돼요. 자, 빨리빨리 만듭시다. 시간이 없어요. 자, 이런거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 원하는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깐만, 스탑. 이쪽 건너편에도 이제 농장을 만들게요. 자, 이 정도 하나 만들고 여기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풍차를 만들고 여기 있죠? 자, 겹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겠죠? 됐어요 이렇게 짚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좋아요 자 밀을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미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길을 만듭시다 이쪽에서 길을 좀 빼올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해야 될게 있어요 이제 사치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녀석 있죠? 술집을 좀 만들긴 해야 돼요. 술집을 그 여기다 짓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짓고더 있나? 인더스트리 쪽에 있을 것 같은데 먹을 거에 빠지나 이거 한번 구경을 해보죠. 아 여기 있네요. 이거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얘는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길을 연결합시다. 자 우선순위 올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딜리버리 자 이쪽에다 보내버립시다. 됐어요. 기다리면 돼요 저희. 이제 보니까 대장간이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대장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더골려보자아 트레이딩 컴펜이 중요하죠. 제가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이 아이를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일단은 이쪽에는 이제 자리가 없어요. 여기다 지으면 좀 그렇긴 한데 이쪽 부분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요. 남는 자리를 좀 찾아가지고 만들어볼게요 어디다 만드는 게 좋을까? 쓸모 없는 자리 야 이쪽도 쓸모가 있는데 향간는좀 아껴 쓰긴 해야돼요 그럼 어디에다 쓰느냐? 아무래도 이쪽 밖에 없네요 자 여기다 짓겠습니다 이쪽은 사실 쓸모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자 여기다 하나 더 짓고 베이커리 또 나오네 음 베이커리하고 둘다 건설하긴 해야되는데 하나 더집시다어 여기다 지으면 딱이겠네요 자 이쪽에다 하나 더 질게요 좋아요 완벽해요 자 업그레이드 누락된 게 있는지 이런 거 일일이 확인해 줍시다 자 그리고 여기 표시를 했는데 왜안 만들어주니 퍼니처 워크샵 중요한 거 같죠 이것도 하나 더 짓고요 이렇게 나중에 툴을 좀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건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자, 이런 거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 추울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자, 그 다음 카드. 제가 원하는 게 나와야 돼. 블랙스미스 나왔죠? 이 아이는 여기에다가 같이 설치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자리가 안 나오네요. 여기다 세워야겠네요. 저기다 세우고, 우선순위 올립시다. 자, 효율성 다 올리고, 누박되는거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다 챙겨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유지가 잘 돼요. 됐어. 저장 공간이 너무 짧다고? 그러면 방법이 있죠. 자, 일단 이 정도 지정을 해주고, 여기다가 푸드만 저장을 시켜줄게요. 이러면 됐죠? 그래 너도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전에 스톤을 해제 시켰기 때문에 스톤을 좀 수입을 시킬게요 한600 정도 지정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임포트 맞지? 그래요 됐어요 자 이게 완성이 되면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 됐죠? 는 아직 아니네요 좀 기다릴게요 야 도구가 이렇게 부족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됐다. 자 업그레이드 그리고 카드를 넣어주고 싶은데 좀 아쉽죠? 뭐 이거는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더좀더 더 수용을 해야 되니까 집을 만, 먼저 만들게 내이둘게요 지금 만들고 있죠? 좀만 더 수용을 합시다. 자, 먹는 거는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산량하고 수요량 거의 다 맞췄죠? 자, 여기서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원하는 거 없어요. 자, 바뀌었고 자콜 번호 중요하죠? 자, 이 아이 하나만 더 지을게요. 이 아이를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이렇게 지어야겠죠? 자, 레벨 3. 컴보 레벨 3입니다. 자, 생산 속도가 15% 더 올라가죠? 별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만들고 있니? 열심히 만들고 있죠? 자 이제 슬슬 애들이 원하는 걸좀 많이 만들어주긴 해야 돼요. 좀 신경 써야겠죠? 자 여기서 신경 써줘야 될게 뭐가 있을까? 나중에 이쪽에다가 농장을 또 만들던가 할게요. 이거 세이브 시켜놓고 이거는 그러니까 다 쫓아내면 되니까 그냥 버려버릴게요. 좀 아쉽긴 한데 마스터 포터도 험브루도 아 이런 거 필요 없긴 한데 내비둡시다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3만이 되면 뭐 추가적으로 효과가 발휘되겠죠? 자 일단 5레벨이 되면 산업 생산량이 10% 늘어난대요. 괜찮죠? 꽤나? 조만간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갑시다. 자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혜택은 없어 보여요. 그쵸? 어디보자. 이제 뭘 넣어주면 좋을까? 탄은 여전히 멀었고 이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니면 연구 속도를 좀 올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더괜찮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산량을 좀조절 해야 될것 같아. 이런거 빨리 지정을 합시다. 됐어. 너 만들고 있지? 좋아. 저희 술집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니? 그래요. 자 효율성 빨리 올립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생산에 비해 소비가 너무 많아요. 이거 좀만 더 지웁시다. 자 여기에 필요한게 있나요? 뱅크? 뱅크 뱅크 아니야. 지금 집 조절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딱히 필요한 게안 나오는데 고기를 낚아 봅시다. 자 이쪽에 새로운 지역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고기를 만들어 볼게요. 120% 좋네요. 자 공부 레벨도 올릴 겸 이렇게 하고 이쪽에 길을 만듭시다. 일단 이렇게 연결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도구를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아픈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죠. 아, 이거는 좀 조달합시다. 제 인풋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있죠? 여기다가 밭을 만들게요. 근데 효율성이 별로 안 좋구나. 그럼 이쪽은 어때? 아니야. 자, 약물을 어디에서 만드는 게 좋을까? 고민해봅시다. 을더 좋은 지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다. 여기를 밀 생산하는 데 내비두고 이쪽에다가 약물을 생산할게요. 자 이렇게 지은 다음에 여기다가 허브 허브를 몇개더 만듭시다. 야, 구, 구매할까 말까 아 근데 이게 질병 빈도가 너무 커요. 그 다음 거 연구합시다 그냥. 야야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도 허브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지을게요. 자 허브 자 빵집 효율성 올려야죠. 여기도 올려야죠. 음 여기 올려져 있고 자 이것도 올리고 여기 뭔가 좀 이상하다 자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도 올리고요 자 그리고 열기도 올립시다 자 바위들 많을 때 이거 챙겨주긴 해야 돼요 됐죠 자 사람들 좀만 더 고용을 할게요 일단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한데 아 이쪽 라인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쪽에다가 짓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업그레이드 돼 있지? 여기다 집을 지읍시다, 그냥. 하우스. 어차피 이쪽에는 아무거나 지어봤자 효율이 어, 안 좋으니까 이쪽은 포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 됐어. 자, 우선 순위 올리고요. 이건 좀 외부로 위치를 뺍시다. 자, 어디 갔니? 웨어하우스 어디 갔니? 이쪽에 있었는데. 안 되겠다. 이쪽에도 웨어하우 하나 만들게요. 아, 그 전에 차콜번호. 그리고 이 녀석 둘 다. 산 다음에 조금만 더 만듭시다. 자, 여기다 하나 짓고. 좋아요. 우선순위 올리고. 차콜번호.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게요. 자, 우선순위 올리고. 업그레이드. 됐어 자, 5레벨 하우스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약간 좀애매모호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즉 먹는 게 약간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안정화 작업을 좀더한 다음에 그때 중요한 자원들을 건설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상황은 그래요. 지금 보시면 먹을 것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고 약풍 약풍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좀 판단을 해야 돼요. 나중에 약물이 이쪽으로 옮겨지면 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자 포터도 더 만듭시다. 뭐 아시겠지만 이것도 사치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게요. 자 일단 이렇게 신경을 쓸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줄까? 있을 것 같은데 아, 없어요. 한 바퀴 더 돌리고 없어요. 자 인더스트리 고른 다음에 여기서 포터리를 하나 더자 포터를 하나 더 만들게요. 차근차근 합시다. 자, 일단 지금 260명이고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이제 어떻게든 먹을 것 조절을 한것 같아요. 먹을 것 조절을 했고 이제 사치품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 마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때 어, 차근차근 또 추가로 발전을 해볼게요. 약간 좀 정체상태긴 해요, 사실. 근데 언젠가는 못 되겠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구요 다음에 뵐게요